안녕하세요. 여가 신당 연예계십니다. 선생님은 뭐?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 있으세요?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 지오디. 아. 그리고 신아. 어, 지오디 어, 신아. 저 신아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방신기. 아나 어, 동방. <웃음> 동방신기 빨간 구슬 흔들고 있었다고 나. <웃음> 동방신기 좋아했. 나 CD 없는 게 없어. 어. 아했겠지 막. 어. 응. 뭐 방송국도 응. 막 다니고 했어요. 오! <웃음>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빨간서 들고 있었지. 음, 어그 다음은 좋아했던 게 빅뱅이야. 어어그 <웃음> 빅뱅? 어, 다음에 끝? 음. 음... 근데 오늘은 G.O.D보다 음. 더 음. 오래된 음. 연예인분을 음. 볼 거예요. 오마이갓 oh 불러드릴게요. 음? 음. 이 누구야? 아주 외로워 보여요 뭐 음. 놀래 나도 똑 하나 좀키치매또 이 사람 사준건데 웃음이 났지? 좀 재밌으신거잖아? 어! 물론 재밌는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오늘 다여자 사주듯이 다 왜그래? 어,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되냐면은속 안으로 까탈스럽겠다 까다롭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겉에 포장지는 약간 어, 뭐라고 해야 지 되게 쿨한 언니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격식을 차리는 건지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음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데 음 절대 음, 여자 같은 여자는 아니다 라는 <웃음> 느낌이 좀더 많이 드는 사람이에이 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지금 봤을 땐 되게 추워 보여 추워 보인다는 거는 뭔가 곁에 누군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다 되게 외로울 수 있겠다 그리고 연인이나 이런 거있잖아 남자 여자 이런 게 조금 없었겠다 음. 어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연류가 잘안 뭐라 그래 너처럼 약간 그런 애들 많이 안만나봤지고 <웃음> <웃음> <만나봤을 웃음> <그래, 웃음> <웃음>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런 걸좀 많이 보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되게 일할 때는 완벽주의자의 기질이 있어서 어,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다볼 수가 있지 근데 지금은 연륜도 있겠고 응.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보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은 약간 이 사람도 뭔가 시끌시끌한 게 보이는 게 있어 음 뭔가 말이 돈다던지 이 사람을 놓고 구설이 많이 돌았다던지 아니면 지금도 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항상 그래 그리고 나랑 자꾸만 이 사람이 시비를 붙이고 싶지 않고 싸움이 되고 싶지가 않은데 항상 뭔가 부딪히는 게 많아 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빛나서 이제 연예인이 된것 같기는 한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야 네. 되게 어린 나이 이부터 시작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그녀 일로써는 이 사람은 명예는 얻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지 음. 그리고 그만큼 금전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사람인데 새는 바가지가 많대 그러니까 새는 게 많다라는 얘기야 어, 음. 이 사람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욕심이 많아 뭔가 어, 음. 그래. 다 갖춰야 돼 음. 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나이 됐을 때는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아. 입어야지이 정도는 있어야지. 약간 이럴 것 같은 사람. 음. 근데 이소안에들어가면 구수한 할매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그 할머니와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구 하고 싶은 성녀 그런 느낌과 맨날 싸울 음. 것 같은 사람이야. 음. 그래서 나를 꾸미는 것도 좋아할 것 같고 음. 그런 게 있지. 음. 그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겠지. 근데 이분 과거만 보는 좀 어때? 요 과거? 음, 과거를 보면 눈물을 많이 쏟다 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많이 울었다 아니면 울 일이 많았다 라든지 나이가 음. 가장 같이 뭔가를 했다 라든지 음. 이런 거가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이지 음. 근데 이 사람이 일이라면은 뭔가 가리지 않고 계속 했던 사람이래?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뭔가 가리는 거 없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야 음이 음. 음, 사람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사람 혼자 아니야? 맞아요. 음. 이 사람 은 혼자야. 음. 이 음. 사람 누군가가 비율을못 맞춰. 음.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음. 길고, 이 시간까지 길고 그러나 남자친구는 있었겠지, 없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득이 될것 같으면, 득이 되지 않을 것같은 남자도 안들이고안 안 만났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음.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음. 그래서 약간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자기가 자기를 외롭게 가두고 있는 사람. 음. 계속 뭔가 내가 항상 앞에 서서 뭔가 누구의 대신에 뭔가 음, 싸워야 하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건지 아무튼 그래 그래 응. 그럼 이분은 그럼 응. 앞으로 쭉뭐 결혼한 생각이나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결혼 응. 생각은 이미 이제 지나지 않았을까? 응. 응.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 럼 과거에도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계속 혼자였어요는 모르겠어 음. 어. 근데 짧았을 것 같아 어만나보셨 어, 어, 어, 어, 어, 어. 음. 그게 짧았을 것 같아 음. 길게 진득하니 음 이번 생은 힘들죠 음. 음. 이분이 뭐 구설이 조금 막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구설이 조금 응. 이제는 안 따라다니게 할 수는 없 아니야 어딜 가도 항상 나랑 신경전을 눈으로 이렇게 신경전 아닌 신경전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어디 가도 늘 따라다니고. 음. 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연인인데도 뭔가 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음, 그럼 음. 음. 음. 음. 약간 뭐이부에 배우시니까 음. 뭐. 배우분들도 뭐 건강 프에 나와서 이렇게 패널로 음. 앉아계시막 그런 거 음. 하잖아요 근데 음. 그런 거안 나오는 이유 있을 수 음. 있겠네요 약간 고 응! 음. 자기가 자기를 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더 커보여 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의 말도, 도인이야? 뭐야? 뭐산 뭐산 좋고 물 좋은데 사니? 그런 <웃음> 느낌이 좀 드는 거야. 뭔가 속세를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지긋지긋하다, 뭔가 그렇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뭔가 권태롭다 사람들과 이런 것도 권태였고 그냥 세상이 싫다, 약간. 우울증은 아닌데, 약간 나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지. 그래서 외로움도 내가 만든 외로움이다 라는 말이 더 맞을 거야, 이 사람한테. 음. 음. 사람들과 자꾸 엮이면 자꾸 이게 내가 원치 않게 자꾸 이게 있어. 음, 음. 그럼 이번 음.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음. 있으면 음. 언제가 제일 좋아 보여? 음, 초년, 중년, 말년. 초년에는 완전히 확 올라갔을 거고 이 사람 이슈로 다 높아 짜잔 이런 거 왔을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서른, 서른 일곱, 마흔, 뭐 여섯,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꺾였을지만. 음. 음. 그 사람 같은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말년도 괜찮아, 평탄해. 음. 평탄해. 음. 내가 하고 싶으면 또 다시 어떤 거로 할 거고 그럴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음. 너무 소중한 거 있잖아. 이제 나를 내가 챙길 거야 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뭐 지금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음 그럼 이거 누군지 말씀 드릴게요. 음. 배우 장미 씨. 장미희... <웃음> 장미요장그꽃장미그거 예. 네. 하고 위, 히 히가 뭐야응아 아, 맞아요 누구세요? <웃음> 예, 핸드폰이 없어, 음, 보여드릴 수 있어 이분이 음. 뭐 70년대에 음. 뭐, 트로이카? 3인방이래요 음. 음. 음. 뭐 미녀. 뭐, 근데 이 사람 뭐. 회의는 안 나왔어? 회의요? 회... 회... 회... 회? 해외 아, 해외로 안 나왔냐고요? 음. 안 나왔라고 음. 근데 이분 음. 제일 큰 스캔들이 음. 전두환이랑 에? <웃음> 선생님이 음. 아시는 전두환이랑 음. 났었는데 음. 그 전두환의 내연녀라고 이렇게 스캔들이 났었어요 장미? 네 음. 근데 이순자가 너무 질투를 해서 <웃음> 그 장미가 음. 촬영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납치를 해서 자궁 접출을 했다 이런 소문이 뭐? 있어 이순자 너무 질투해서 자궁 접촉을 했다. 어! 범죄 아니야? <웃음> 아 그렇죠. 근데 음. 그냥 소문일 뿐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음. <웃음> 아 근데 이분이 그게 있고 나서 해외로 잠깐 나갔다 온건 있어. 그런 음. 유학을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해외로 음. 가야 돼. 음. 음. 끝에서 지금 보는 건데 이 사람은 해외로 나가야지 살아. 음오야이 음. 사람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겠다 역시. 결혼 아직도 안아 왜요? 야 이런 음.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 정신이 있잖아 헷갈려 돌아다는거 아니니? 그치.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어? 그냥 음. 아무도 진실을 몰라요 그냥 음. 루머예요 <웃음>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어떤 점에서요? 내가 계속 뭔가 사람과 만나면 만나면 막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게 보겠어 음, 계속, 계속. 음. 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긴 해 근데 이 사람을 왜 자꾸 나왜 여자가 질투흘 하지 이 사람은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여자는 응. 그냥 내가 하고 다니는 게물어보는 뭐 사람들이 자꾸 뭐 이런 거지 음. 막 이뻐 보뭐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응, 막 모르겠는데 <웃음> 내가 아까 이 사람 네. 보기 전에 막 웃었잖아 웃음이 난다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생각하는 게말 따는 얘기일 수도 있어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좋으면 애기들도 그렇잖아 내가 좋으면 크게 거리고 웃고 좋다고 표현하고 이러잖아 이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 음. 음.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가두는 음, 어른같이 보인 내가 아까 그랬잖아 구수한 할머니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선녀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늘 그거랑 싸우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할머니는 생각이 많잖아 근데 선녀들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어, 어. 그게 다른 거지 할머니 세상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뭐가 막 많이 둘러둘러 볼것 같은데 손일자는 그렇지 않거든. 음. 그 언제쯤 할머니가 더 이렇게 좀 커질까요? 상상으로. 지금 이렇게 운둔한니운둔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내 스스로 굴을 판 거거든. 자기가 그그 그 기간에 불판그 기간에 뭔가를 음, 하겠지. 지금또 하고 있을 거야. 음. 그리고 이 분이 아까 제가 트로이카 그거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트로이카라고 불렀던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게좋지요 음, 음, 음, 음. 계속 활동하는 음. 음, 음. 음.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생활고 라는 게 먼저 떠올랐어 생활고 그러면 어렸을 때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던가 그리고 옛날에는 예쁘면, 예쁘자, 예쁘면 음. 연예인 쉽게 됐고,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쉽게 됐고, 아니지만, 예 <웃음> 해볼만 하, 아무것도 네. 아니고 아무튼, 그래, 하고 근데, 음.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좀 생겼어. 근데 생각보가 너무 힘들어. 연예인 하잖아. 음. 어, 그래서 된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음. 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지켜야지, 음. 내가 채워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하지 않았었을까? 음. 싶고 그럼 아직도 그런 생활인 고아직 아니? 안끝났 끊... 끝났어 끝났는데 음. 그냥 그런 기억 때문에 음. 음. 계속 일을 하시는 음. 음. 거예요 음. 음. 거꾸로 가는 거야 어릴 때는 어른이고 나이 먹을 때는 애기인 거야 음. 그럼 이분은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우분들 뭐 다른 예능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계속 연기만 하고 계시는군요? 음. 내고지 <웃음> 나는 이걸로 성공할 거니까 어. 나는 가야 되는 이 길이다 음, 작품 안 줘? 아무한테하지마 음. 음. 음. 음. 그럼 이 분이 그.. 전두화 말고 조금 음. 스캔들 뭐 약품까지 음. 받았다 이런 음. 일이 많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했었어도 갔다 와야 되는 팔자야 차라리 어쩌면 스캔들만 돌고 그냥 연애만 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게이 사람 신간을 위해서 이게 빠질 거야 신간이 어, 혼자 있는 게이 사람은 그냥 있어도 결혼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안 그러면 외로우니까 그냥 연애만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연애를 하는 배우자가 있어도 내가 어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음. 외롭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뭔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데 그게 아니라, 어, 내가 꼭 해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음, 음. 약간, 음. 뭔가 보살핌을 음. 더 주는 어, 사람이. 있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거야. 음. 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음, 가는 게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이런 구설은 음. 언제까지? 이런 구설은 타고 태어나는 응애응애하면서 타고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거야. 타고 태어난 기질에 묻어있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시비나 구설.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센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집단이야. 그지 근데 이 사람도 그 정도가 되니까 거기를 연예인으로 간보할 거야. 이 사람은 연예인으로 이름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럴 수 있고 연예인이 오다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면 항상 그런 일은 있었을 거야. 연예인이어서 구설에 도는 게 아니야. 음. 어, 타고난 팔자가 그래 보인다. 음. 그럼 이제 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거 있어요? 응. 건강이라든지. 응, 응. 어 건강은 조심해야 돼. 내가 봤었을 때는 뭔가 수술이나 작, 크고 작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그런데 살을 째는 게 보여. 그러니까 뭐 간단한 레이저도 뭐 안에 있으면 살을 쬐 수밖에 없잖아. 뭐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게올수 있다. 응. 아니면은 뭐사고라 하던지 응,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자꾸만 칼이 보여서. 응.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 네. 감사합니다 예